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옐로 우 골드, 금통,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세라믹 베젤의 데이토나 시계를 그냥 뭉텅이로 한번 비교 소개하겠습니다. 양쪽 두 개는 기본적으로 드레스 와치고요 이쪽은 스포츠 데이토나 시계입니다. 보시면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178278이고요. 옐로 우 골드입니다. 이렇게 3열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로즈골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옐로우골드입니다. 한쪽이 무광과 유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티드 베젤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31 그리고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이것은 36이고요. 이 제품은 31입니다.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스틸은 레퍼런스 넘버가 1 1 6 2 3 4고요 이렇게 5열의 브레이슬릿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좀더 부드럽네요. 그리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인덱스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10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36 사이즈의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 31 사이즈의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왼쪽이 금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쪽은 양쪽을 비교하니까 엄청 가볍고요. 그러면 약간의 다른 색의 다른 색깔의 시계를 비교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요. 로즈골드의 베젤의 크기는 40입니다. 그래서 31과 비교해도 그리고 36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이쪽에 좀더 좀 튀어나와서 좀더 크기가 더큰 느낌입니다. 다이얼의 색이 흰색이 아니고 아이보리 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즈골드고요 가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5년의 그린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옐로 골드 이고요 한쪽은 로즈 골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봤을 때는 살짝 음, 이 금통이 로즈 골드처럼 보였는데, 특히 이쪽 무광 쪽이요.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옐로 골드고 로즈 골드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무게는 이쪽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약간 무게가 금통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116515LN 데이터나죠 그리고 스탠리스 스틸의 데이저스트 그리고 금통 옐로 골드 제품을 한꺼번에 다 알아봤습니다. c